구독자 한 분이 역대 대통령들의 서예 작품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참 흥미로우면서도 부담스럽기도 한 주제였죠. 어느 한 세월을 국민들의 신뢰와 증오 속에 부대끼온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글씨를 한꺼번에 모아 정리해놓는 것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건 누구의 글씨일까요? 한자를 좀 아신다면 낙관을 보고 바로 눈치채실겠네요 네, 명필로 소문난 이승만님의 필묵입니다 2006년도에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어 대통령 휘호 중 역대 최고가를 받은 작품이라는데 지금 우리는 낙찰가를 비교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의 필적 속에 비친 다른 부분을 조망해보는 시간이죠. 글씨는 곧그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썼는지 그리고 어떻게 썼는지 이두 가지 속에 그 사람의 성정이 꽤잘 담겨있곤 하니까요. 먼저 내용을 살펴볼까요? 오른쪽부터 지인용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지혜롭고 어질며 용감하다라는 뜻입니다. 초대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무게를 감당하려면 이 정도의 각오는 절실히 필요했으리라 짐작해봅니다. 이번에 다른 작품들도 보죠 무적해병 이건 아마 군부대를 방문했을 때 격려하며 써준 글이 아닐까 합니다 초서는 대충 보면 마구 흘려 쓴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경지입니다 1,20년 붓을 잡아도 내공이 깊게 쌓이지 않으면 제대로 쓸 수가 없죠 옛 서인의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바빠서 초서로 편지를 쓰지 못했습니다 초서는 빠르지만 쓰는 행간에 노심초사가 있어야 하기에 빨리 쓸수 없다는 표현이지요. 그리고 백전백승을 힘차고 빠른 필치로 휘여한 작품도 있네요. 북진통일도 역시 해병대에 기증한 작품이라는데요. 행서로 기운찬 의지와 박력을 제대로 구현했습니다. 드물게 대통령의 현판 글씨도 남아있어요. 글씨의 스타일을 보면 흐름이 도도하고 운치가 풍부하여 나름 명필의 자태가 보이죠? 그런데 이런 그도 한글 서예에는영 자신이 없었나 봅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한강대교 휘호를 사양하고 당시 명필이었던 일중 김충현 선생께 붓을 넘겼다고 하는 걸 보면 말이죠. 그 이후로도 역사적 휘호를 일중 선생께 종종 부탁하셨다고 하는데 그중 서울대학교 휘호도 포함됩니다. 물론 일중 선생은 레전드급 대가이시니 그분께 맡긴 것도 마땅하며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승만님 정도의 필력인데 한글을 멀리하셨다는 것은 좀 아쉬운 바 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써서 남기련다 려 이런 의지를 바라면 욕심이었을까요? 아, 그가 아내인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써준 특별한 휘어도 있습니다 성탄절에 써준 것이라는데 그 내용이 아주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삼종지도 안빈낙업 삼종의 의를 알고 안빈낙업하시오. 여기서 삼종 지도라 하면 어려선 아버지를 따르고 혼인에서는 남편을 따르며 남편 죽은 후에는 아들 말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빈낙업은 가난하더라도 만족하고 살라는 뜻이지요. 요즘 누가 자기 아내에게 이 문구를 써줬다가는 바로 내쫓기지 않을까요? 정말 그 시절이기에 또 대통령이었기에 가능한 크리스마스 선물이었겠네요. 그 다음 대통령이었던 윤보선님의 유욱은 많진 않습니다. 그의 사상의 핵은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였다고 볼수 있으며 그 서체도 상당히 우아합니다. 필법만 보아도 학자풍의 서체이지 무인의 검기는 느껴지지 않네요. 박정희님 또한 서예를 무척 사랑했으며 한글 한문 가리지 않고 용감하게 많은 휘호를 남겼습니다. 국력배양 이 휘호 그대로 박정희님이 국력을 배양하는 데온 힘을 기울인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당나라사회가인 안진경의 서풍이 비치네요. 속도감 있는 국력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모두 잘 따라줘야 하니 국민 총화하고 그렇게 하여 총화 전진하자 이런 의미겠죠? 순국충헌 이건 아마도 현충일에 쓴 휴호가 아닐까 합니다. 기분에서 쓰다보니 낙관 아래 인장 찍을 자리가 너무 좁아진 느낌도 있네요. 제임 시절 많은 우려를 밀어내고 경부고속도로를 뚫는 정신이 바로 이것이었을까요? 글씨 수준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혼을 담기에는 충분한 필력이네요. 저는 이렇게 용감하게 붓을 들어 심혼을 담아 쓰는 그의 기계를 높이 보고 있습니다. 드물게 비정치적인 문구네요. 덕불고 필유린. 덕이 있는 이는 외롭지 않나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영부인 유경수 여사의 궁치 흘림과 나란히 해봅니다. 그성정의 차이가 글씨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죠. 유교사는 박력무쌍하고 때로 지나치게 과감한 선택을 하는 남편을 향해 종종 브레이크를 잡아주려 했다고 들었습니다. 중용지덕 역시 남편에게 던지시 피력하고픈 문구가 아니었을까요?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 필생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민족 중흥이죠.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쯤 되니 박정희님의 글은 매우 직설적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전에 역대 유명인 중술 한잔하고 싶은 남자를 뽑는 설문에 박정희님이 뽑혔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이런 솔직 담백한 면이 어필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필적 중 이런 철학적인 작품도 있긴 합니다. 정멸 위락 모든 집착을 멸함으로 낙을 사물이 경전에 나오는 문구네요. 멸자 보시면 불화 위에 한일자가 빠지긴 했지만 아무도 감히 지적하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최규환님이 대통령을 했는데 아마도 서예를 좀 배우지 않았나 싶게 틀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흥미가 생기지 않는 걸 보니 그 사람이 남긴 임팩트가 약하면 그 작품의 울림도 미미해지는가 봅니다. 어쨌든 사예가가 대필해 준 것이 아니라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 이후 밉든 곱든 두껍고 날카로운 존재감을 남긴 대통령이 있으니 바로 전두환님입니다. 눈이 온 뒤에 소나무 잔나무의 변치 않는 지조를 알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한 후에 장부의 마음을 안다. 그가 좋아할 만한 정신이라 느껴집니다. 그가 권세를 잃고 나서도 그의 측근이었던 장세동이 변치 않는 의리를 보여준 것도 이런 윗사람의 정신과 연관이 있겠죠. 필법을 보면 이건 사회가가 손을 좀 봐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작품과 비교해보면 말이죠. 글씨도 먹자절도 어설프지만 자신의 처조카에게 수능 잘 보라고 써준 작품이라고 하니 인간미가 좀 느껴지네요. 정론 직필, 언론에 자주 쓰이는 용어로 바른 의견, 고든필법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정권이 언론의 자유를 주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니 오히려 자신들의 위상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쓴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의 친구이자 대통령 후임이었던 노태우님의 글씨도 보겠습니다. 선진민주경찰이라고 써있네요. 경찰 부서에 주는 격려의 글이었겠죠? 이분의 글씨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필법도 너무 현실적이고 운치는 좀 부족해 보이네요.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그들과 많은 세월 대척점에 있었던 두 김씨가 있었으니 김영삼님 그리고 김대중님입니다. 먼저 이분의 글씨를 한번 볼까요? 송백장청, 소나무와 잔나무는 오래도록 푸르다는 뜻으로 변치 않는 지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전두환님의 글 내용과도 겹치고 있죠? 쉽사리 변하고 나는 정치계의 심태를 스스로 경계하고 다잡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이불개시위과이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잘못이다. 글씨 자체는 제대로 배운 글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쓰는 이의 얼고자자하는 사상이 꿈틀꿈틀 느껴집니다. 여기 보시면 김영삼님의 호는 거산이었네요. 큰산이라는 의미죠? 전두환님의 호가 이래였던 것과 비견되는데요. 이름이나 호를 짓는 저희 소견으로는 호가 너무 거창한 것보다는 그 크기와 깊이를 살짝 감추는 것이 훨씬 우아하다고 봅니다. 백범이 그렇고 도산이 그러하며 퇴계가 그렇듯이 말입니다. 이분이 가장 즐겨 쓰던 문구는 대도모문입니다. 큰 도에는 문이 없다. 어찌 보면 정치는 수당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와도 통할 수 있는 말이라고 느껴지네요. 그는 결국 상대당, 그러니까 적진인 호랑이굴로 들어가서 대통령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 다음 김대중님의 글씨를 보겠습니다. 역시 평생 민주주의의 회복을 이루고자 한 분답게 내용도 민주회복이 들어가네요. 그의 호는 후광입니다. 뒤로 갈수록 넓다. 뭔가 음미할 거리가 있죠? 경천A는 하늘을 공경하고 인간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김대중님이 자주 쓰는 문구였으니 그의 사상이 녹아내린 것으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캐치프레이즈는 이것입니다. 행동하는 양심 아, 자세히 보니 강함 선생께 증정한 작품인가 보네요. 서로의 낙관이 교차되어 있습니다. 이건 서산대사의 유명한 시죠. 답살. 작품용으로 괜찮습니다. 이 글은 그가 전두환님 아들 전재국 씨에게 써준 것입니다. 좀 특별하죠? 말하자면 자신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사람의 아들에게 준휴호인데 대략 이런 뜻입니다. 눈길 걸을 때 어지러이 걷지 말게라 훗날 뒤에 오는 사람이 그 자취를 따를 것이니 노무현님은 유묵은 없고 팽글씨는 꽤 많아서 그중 하나를 감상해보겠습니다. 그의 필체는 거침이 없고 자유분방한 느낌이 나죠? 획과 획 사이에도 바람이 지나가듯 여유가 있어서 호탕한 기분이 납니다. 한글과 한자 모두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네요. 그 다음 이명박님의 글씨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인용하신 임사이구를 광개토대왕 비체로 쓰고 있습니다. 엄중한 마음으로 일에 임하라 는뜻이지요 그의 필적도 역시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후대에 올수록 붓과 멀어지는 감이 있네요. 박근혜님으로 넘어가 봅니다. 역사적인 사진이 하나 남아 있군요. 새마을운동이라는 휘호를 부친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유경수에서처럼 한글 궁체를 연습했던 것 같죠? 그리고 작품은 딱한점 찾았습니다. 아버지 박정희님이 그랬듯이 기교 없이 천진한 서풍입니다. 자신의 사상을 담은 글씨가 남아있으면 좋으련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문재인님은 예전에 세안도를 기증받고 연설하신 내용에서 예술 쪽에 깊은 조회가 느껴졌는데 서예는 하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역시 펜글씨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필치는 꽤 좋아 보이네요. 글씨 속에 강약, 대소, 음향이 재미나게 갖춰져 있습니다. 팽글씨이지만 명필의 금기가 느껴지는데요. 이제 현 대통령이신 윤석열님의 팽글씨도 보겠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의 글씨인가 보네요. 필체가 혹쾌한 느낌은 없지만 나름 단정하고 반듯합니다. 그리고 자간이 확실하게 띄어진 것을 보면 성격이 딱 부러지고 선을 중요시한다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유목과 펭글씨까지 두루 모아 역대 대통령들의 글씨를 감상해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정치 성향에 따라 어떤 글씨는 더 훌륭해 보이고 또 어떤 글씨는 잔인해 보이는 등 선입견들이 많이 치고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글씨를 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이분들의 필적을 돌아보니 실력의 고하와 관계없이 느껴지는 바가 많네요. 저도 영상 준비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통령필 추천해주신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